안녕하십니까 유튜버 김사장입니다 제가 오늘부로 정확하게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한지 한 달째 되는 날이에요 정말 지금 이 매출 놀랍고 놀랍지 않습니까? 다시 한번 봐도 또 한번 봐도 너무 놀라워 내가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직도 지금 이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 정말 상상도 못했고 생각을 일도 하지 못했던 저 매출 정말 너무 놀라워서 할 말이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? 이여백이미길 가다가 볼수 있는 전봇대 같죠? 도대체 이 그래프가 높낮이가 이렇게 일정할 수가 없어 얘는 이 그래프 모양이 아주 그냥 나를 보고 하는 것 같아 이 그래프 모양도 이래 좀 멋지게 이런 것도 있잖아 아니면 갔다 떨어졌다 올라가던가 를 도대체 이, 이 모양은 도대체 뭐예요? 뭐 나한테 하는 소리야? 얘 yeah, 아니면 얘야 yeah. 결국 뭐냐? 하나 아니면 두개 환불도 있어 그마저뭐 별로 팔지도 않았는데 아주 환불까지 있어 봐요 한 달간 결제 금액이 34만 4천 0백 원이에요 환불 금액 48,670원 뭐살게 있다고 들어와서 또뭘 뭐 이렇게 또 환불을 했어 그래프가 아주 그냥 아직도 스마트 스토어를 할까 말까 고민만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유튜브 영상들 쭉 보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만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습니까 스마트 스토어 지금 보셨다시피 그래프가 너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도 아름다워요 하필 그래프 모양도 그래요 그 그래프를 보고 있으면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 가운데만 있어. 꼭 정해진 이 루틴이 있어요 유입자 수도 루틴이 있어 정확해요 5차 없이 벗어나질 않아 20명에서 28명 30명 가면 안 돼요 제 와이프가 들어가 줘도 내 친구들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몰라요 내 친구들 스마트 스토어 주소를 날렸는데 안사안 안 사줘 고집불통이 아주 그냥 뭐그 친구들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몰라도 하여튼 제가 내제 친구들한테 주소를 빵 쏴도 28 28넘지 않아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? 저 그래프를 보고 있으면 이 심장이 막 뜨거워지고 있어 막 지금도 막 두근거려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약올리는 것 같아 그래도 주구장창 보고 있어요 이게 아침이건 저녁이건 새벽이건 설레었다가 실망했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천행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더 고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어떻게 더 고생을 하냐 내가 얘를 멀리하고 얘를 이제 놓아주고 싶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바뀌어 이 친구를 더이상 내 품에 끌어안고 있으면 안되겠다 떠나거라 난 너를 이제 더이상 보기 싫어 하다가 보면 또 그날 두개가 나가있어 또 그러면 사람이 또, 하, 또 마음이 약해 받아줘요 또 그러다가 또한 3일 또 얘가 아무 소식이 없어 너를 정말 이제 놓아줘야 할 때다 이젠 떠나 그러고나면 또 다음날 또 하나가 팔려있어 그냥 놓아주고 싶은데 놓아줄 수가 없어 네이버 정말 나빠요. 가지고 놀아. 아무것도 아닌 제가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을 해도 저 같은 사람도 이 정도는 팔아요. 저보다 조금 더 노력을 하시고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어 뭐라 그러죠? 조금 관심을 좀 가져주신다면 뭐 충분히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수익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.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도 좀 그렇고요 해라라고 권장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 아 건지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부업으로 시작을 하신다면 얼마든지 저는 해도 괜찮다 하고 싶었던 거다 얼마든지 지금도 시작을 하셔도 저는 충분히 좋다고 봅니다 하고 싶은 건 해야죠 다음 달에는 어떤 매출이 나와 있을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남들처럼 다른 유튜버들처럼 다른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처럼 한 달에 천만 원 나도 찍을 수 있다. 이런 영상 한번 올리고 조회수 한번 쭉쭉 빨아봤으면 좋겠어요. 나도 무언가 이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, 구독자분들에게 설명도 해주고 뭐 있어 보이게 막 이렇게 하고 싶어요. 근데 아는 게 일도 없어요. 아는 게 일도 없고 방법도 몰라요. 그래서 오늘 매출 이 정도만 공개를 하고 다음번에 제가 또 얼마 어떻게 성장이 돼 있는지 또 매출이 얼마나 올라 있는지 저도 기대가 되고 그리고 지금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도 어,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떨어질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? 더 나가 떨어질 때도 없어요